안녕하세요 쏘언니입니다 오늘은 고추기름을 한번 만들어 볼건데요 식용유 두컵 고춧가루 한컵 대파 한개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불을 켜고 식용유 두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파 한 개를 넣어주세요. 차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끓여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타기 전까지 익힌 뒤 건져내고 불은 바로 꺼주세요. 파가 노릇노릇해지고 이제는 파가 탈락말랑하죠 지금 건져주시면 돼요. 지금이 적정 온도예요. 불을 꺼주시고요. 기름에 고춧가루 한 컵을 붓고 저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고 나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와요. 이제 젓지 말고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요. 식혀서 체망이나 커피 거름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름을 걸러주시면 고추기름 완성이에요 고추기름을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집에서 진한 고추기름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중에 파는 거랑은 완전 다르게 진한 맛이 나요. 직접 만든 고추기름을 사용해서 다음에는 깐풍새우 요리를 업로드 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